안녕하세요 캠핑여행전문채널 빵이네TV입니다 아, 오늘은 강릉여행지 중에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언택트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강릉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데 어디를 가야할지 모른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허균환원서랑 개념공원인데 이곳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하고 당대 최고의 여류 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허난설원 두 남매를 기념하기 위한 문학공원입니다.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은 강원도 강릉시 난설원로 193번 집길 1-29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장료나 주차료 모두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길동전에허균을 알고 있는데 허난설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비게이션으로 허균허난설원 기념관을 검색하면 이곳 주차장을 안내해 주는데 역시나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허긴 허난서원 기념공원에 오신다면 강릉초당순두부 골목이랑 가까워서 그곳이랑 같이 코스로 엮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강릉초당순두부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어쨌든 앞에 보이는 건물이 허난서원으로 불리는 허초이님의 생가터입니다. 소슬대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널찍한 사랑마당이 있습니다. 허균 허난설헌 기념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의 작가인 허균 선생하고 허균 선생의 누나인 란설헌 허초희의 문화적인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장소인데요. 이허 난설헌 생가터는 허초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허균님하고 허난설헌님의 가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허균하고 허난설헌의 아버지인 초당 허엽은 허성, 허봉, 허균 이렇게 세 아들하고 딸난설헌을 두었는데 허엽은 일찍이 딸의 재주를 알아채고 세 명의 아들하고 같이 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둘째 오빠인 허봉은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올 때는 여동생을 위해서 특별히 귀한 책을 챙겨오기도 했고, 친구인 송곡 이달에게 동생의 글공부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허 난서로는 신분의 한계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허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허 난서로는 15살에 김성립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데, 김성립은 공부를 멀리하고 밖으로 걷도 놓은 사람이었던 데다가 고부간의 갈등에 심해서 허 난서로는. 보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가정사적 배경 때문에 허균은 조선시대에 있는 파격적인 소설 홍길동전을 쓰게 된 것인데 이렇게 허균의 홍길동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헌 안설원의 삶이 조금 더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허균의 집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버지 허엽이 경상도 관찰자로 재직했을 때 병을 얻어서 상주에서 객사를 하게 되고요헌 안설원의 오빠인 허봉은 유국 2일을 탄핵하다가 귀양가서 38의 나이로 객사하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균은 조선의 개혁을 꿈꿨지만 광해군에게 역적의 혐의로 사지가 지키는거열형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생가터 뒤쪽으로 펼쳐진 소나무숲입니다 가족이나 연인끼리 힐링하러 오면 정말 좋은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휴식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 뒤쪽의 소나무숲에는 언택트 여행이 가능한 산책로가 펼쳐져 있는데 가볍게 산책을 하다보면 청설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재빠른 녀석이 사람에 대한 경기가 크게 없는지 바로 앞까지 와서 같이 놀자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넓은 소나무숲에 커다란 소나무숲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줘서 한여름에도 크게 덥지 않고 돗자리를 가지고 왔다면 돗자리를 펴고 엄마 아빠는 좀 쉬고요 아이들은 숲에서 놀수 있는 이런 멋진 공간인 듯합니다. 허긴 허난스러운 기념공원은 매년 봄하고 가을에 교산문화제하고난서원문화제 같은 행사가 진행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이런 행사는 모두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방문객이 많지 않아 충분히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인데 이곳은 허균 허난 선른 기념 공원이기도 하면서 강릉 바옥길이기도 합니다. 강릉 바옥길은 강원도 말로 바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바옥길은 강원도의 친자연적이며 인간 친화적인 트레킹 코스를 일컫습니다.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의 소나무숲 한 바퀴를 천천히 둘러보는 데는 대략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나무 그늘에서 산책하다가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언택트 여행 가능한 소나무숲을 한 바퀴 둘러보고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도 둘러봅니다. 내부에는 허균의 책과 허난선원의 작품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빵이네 t 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어? 둘이 만났다! <웃음> 만났다! <웃음> 어? 뭐야? 따라간다! <웃음> 어? 만났다! 뭐 <웃음> 내가 <제가> 덕터다 처음 해봤던 <웃음> 응응 아기 청소기 어? 뭐야? 계속 같이 따라간다 <웃음> 가족인가? 가족인 것 가족. 같은데? 그런 것 같아.